아, 어, 스무 살에는 좀더 잘생겨져가지고 좀더제 인생을 좀 재밌게 살고 싶어요. 지금이라서 수술을 고민하시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으니까. <웃음>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눈코 수술하러 온 영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항상 콤플렉스가 이제 콧구멍이 너무 큰게콤플렉스였어요 항상 눈도 좀 답답한 게 콤플렉스고 수술을 하려고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서 이미 수술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수술 잘한다고 해서 오게 된것 같아요 그 친구 저랑 똑같이 눈코 수술을 했었어요 스무 살에는 좀더 잘생겨져가지고 좀더 제 인생을 좀 재밌게 살고 싶어요. 지금 나서. 음. 그러면 더 잘생긴 모습으로 이 탄에서 봐요. 안녕. 자기소개해주세요. 그러면 좀 말해도 돼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진입니다. 자기소개 <웃음> 자기소개 뜻인가요? 네. 어떤 수술을 하셨어요? 저 눈이랑 코 수술을 했어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? 네 엄청 마음에 들면서 살고 있어요 아, 현재 몇 개월 차 안되셨나요? 지금 4개월 차 됐어요 수술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어, 그 수술하고 한달 한 정도는 집에서 지낸 것 같고 그 이후로부터는 뭐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 반는이어떻요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 하던데요 네 많이 바뀌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? 그전보다 많이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기분도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, 뭐 처짐 같은 게 있으셨나요? 뭐, 아픈 거나 처진 건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붓기는 한한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아프시진 않으셨어요? 네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 당시에 수술을 결심하셨던 이유를. 제가 원래부터 옛날부터 코, 코, 뭐 이제 큰게 컴플렉스였는데, 그걸 보완하려고 코 수술했고, 그 눈이 되게 작단 소리 많이 들었는데, 이제 수술하고 나서 눈도 많이 커졌고, 코도 제가 원하는 모양이 돼가지고,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만약에 수술을 고민하시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으니까. <웃음> 네. <웃음> 어 좋네요. 어. 지금 아 지금까지 눈코 수술 4 개월 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안녕. 음.